이번 영상에서는 활쟁이의 기본 특성인 야성과 사명의 스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활에 대한 스킬은 야성밖에 없지만 사명을 사용해야 기본 콤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활 딜은 두 특성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야성의 스킬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야성은 활 기술에 관련된 특성으로 일부 스킬을 제외하면 원거리 공격력에 영향을 받는 스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연속소기는 활소기를 빠르게 연사하여 공격하는 스킬로 평타라고 이해하면 돼요. 하지만 데미지의 배율이 매우 낮아서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연속소기의 낮은 데미지는 계승자 스킬인 불꽃을 찍게 되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공격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소비 활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보다 약한 몬스터를 사냥할 경우에는 기본 연속소기가 더 유리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연속소기의 계승자 스킬 중 바위는 데미지와 공격 속도 측면에서 중간이지만 범위 공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팔들의 스킬은 범위 공격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소비 활력이 높고 데미지가 생각보다 낮아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자연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연속 속이는 상대가 느려짐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다음 스킬은 충격 화살이에요. 충격 화살은 적에게 강력한 화살을 한발 발사하는 공격 스킬이며 적중된 적은 데미지를 입고 느려진 상태가 돼요. 따라서 이후 연속 소기를 사용하면 데미지 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며 출혈과 침묵에 대한 연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충격 화살의 계승자 스킬은 불꽃과 돌풍이 있으며 불꽃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줄어드는 대신에 데미지가 증가하며 돌풍은 데미지가 줄어드는 대신에 쿨타임이 감소해요. 개인적으로 기본 충격 화살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유는 거리 유지가 필수적인 활제이에게 사거리 감소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고 돌풍의 경우는 느려짐을 자주 걸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미지가 반토막 나기 때문이에요. 조준사격은 버프형 스킬로 사용하면 30초 동안 원거리 치명타 피해율이 56% 증가하며 빛의 화살을 3번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6m 이내에 있는 적에게 공격을 할수 없는 상태와 방패 맞기, 무기 맞기, 회피 확률이 100% 감소하기 때문에 방어에 매우 취약해지며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방출 사격은 10m 이내에 있는 적에게 사용하면 15m 뒤로 밀어냄과 동시에 데미지를 입히는 스킬로 근딜이 붙었을 때 사용하면 유용해요. 하지만 근딜이 붙었을 때는 이미 상태 이상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잘 안쓰는 스킬 중하나예요 빛의 화살은 활딜의 주력 스킬 중 하나로 적중된 적에게 데미지와 마법 공격 성공률을 저하시키는 디버프가 생겨나며 데미지 자체만 봤을 때 높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조준사격을 활성화하면 빛의 화살을 연속으로 세번 사용이 가능하며 사명의 표식을 달아둔 대상에게 사용하면 출혈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출혈된 적에게는 추가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순간적으로 딜을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스킬이에요. 발묶음은 캐릭터 주변 5미터 내에 있는 적들에게 속박을 걸수 있는 상태 이상 스킬로 이동사격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30미터의 원거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원거리에서 사용할 때는 마우스에 포인트가 있는 위치에 범위 스킬로 사용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이동사격은 버프형 스킬로 스킬을 사용하고 캐릭터가 이동을 유지하면 스택이 쌓이게 되며 매 스택당 물리 방어도 무시가 300만큼 증가해요. 또한 이동사격이 유지되어 있는 동안에는 당기기에 대해서 면역상태이지만 1초 이상 정지하면 효과가 풀리게 되버리니 계속 움직여야 해요. 탄 화살은 시전 시간을 갖는 공격 스킬이며 적중된 적을 비롯한 6m 범위 내에 큰 피해를 입히고 침묵 효과가 생겨나요. 또한 출혈 상태의 적에게는 물리방어도를 30% 무시하는 효과와 숙박 상태의 적에겐 추가 피해를 입히는 연쇄 효과가 있으며 공중에 띄워진 상태인 적에게 사용하면 기절과 느려짐의 상태 이상을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폭탄화살의 계승자 스킬은 불꽃과 안개가 있으며 불꽃의 경우는 시전시간이 증가하는 대신에 데미지가 강력해지며 시전 도중에 발사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폭탄화살 안개의 경우는 즉시 시전으로 변경되는 대신에 데미지가 매우 약해지며 사용하면 전방 6m 이내에 적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캐릭터가 12m 뒤로 날아가요. 그래서 회피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원거리에서 광역으로 상태 이상을 걸수 있는 스킬을 회피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꽃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생존 본능 스킬은 지속시간 10초 동안 치명타 공격을 하게 되면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버프형 스킬이며 발목금과 방출 사격의 스킬 쿨타임을 초기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스킬 자체의 성능도 좋은게 아니고 방출 사격은 자주 사용하는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생각해요. 매의 발톱은 사용하면 캐릭터가 5 m 후방으로 이동하며 최대 2회까지 충전이 되고 5초동안 치명률이 5% 증가하는 소소한 버프도 있는 꿀 스킬이에요. 또한 매의 발톱을 사용하고 폭탄 화살을 사용할 시에는 시전시간이 없이 즉시 시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매의 발톱기승자 스킬은 생명과 불꽃이 있으며 생명을 찍게 되면 증가하는 치명타율이 3%로 낮아지는 대신에 최대 3회까지 충전이 되며 불꽃을 찍게 되면 이동효과가 없어지고 20초동안 치명타율이 20% 증가해요. 개인적으로 거리 유지가 중요한 헬들에게 생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화살 소나기는 먼 거리를 광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스킬로 최대 5회까지 충전이 되며 적중된 적에게는 느려짐 효과가 생겨나고 운신효과 제거 및 탈것에서 강제로 내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승자 스킬은 불꽃과 안개가 있으며 불꽃의 경우에는 30초 동안 지정한 위치에 많은 화살을 발사하여 데미지를 입히며 오래 유지할수록 더 많은 화살을 발사해요. 하지만 10m 이내에 있는 지역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는 도중에 캐릭터를 움직인다면 스킬이 취소가 된다는 점에서 활용도는 매우 낮아요. 솔직하게 카둠을 제외하면 사용할 때가 거의 없어요. 화살 소나기 안개는 캐릭터 전방으로 화살 다발을 발사하는 스킬로 디아블로에서 자주 보던 스킬과 유사해요 안개는 타겟을 지정할 필요 없이 범위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장애물이 있을 때 사용하면 뒤에 있는 적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근접해 있는 적에게는 피해량이 감소하지만 뒤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드디어 야성의 마지막 스킬이네요. 저격은 폭탄 화살과 마찬가지로 시전 시간이 있는 공격형 스킬이며 사거리가 45m로 상당히 길어요. 또한 발묶음에 걸린 적에게는 추가 피해를 입히고 넘어짐 효과를 주게 되며 날트를 타고 있는 적에게 사용하면 기절의 연쇄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저격의 계승자 스킬은 불꽃과 번개가 있으며 불꽃의 경우에는 단일 피해로 변경되는 대신에 데미지가 약간 상승하고 느려짐, 발목금 체력이 30% 미만 등의 조건에서 피해량이 추가로 증가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적격을 사용하는 이유는 날트를 타고 도망가는 적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대 사거리가 45m에서 35m로 감소한다는 점은 큰 페널티라고 생각해요. 번개 적격은 시전 시간이 길어지는 대신에 도중에 발사가 가능해지고 시전 비율에 따라서 물리방어도 감소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번개 적격을 두번 연속으로 사용하면 빠르게 발사하는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날트를 타고 도망가는 적에게 사용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불꽃을 제외한 저격은 피격된 대상에게 빛의 화살을 사용할 시에 추가 타격이 되는 연쇄 효과가 있어서 동부정의 몬스터를 사냥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야성의 첫 번째 패시브 스킬인 야생의 본능은 이동 속도를 8% 증가시켜줘요. 두 번째 스킬인 끈기는 조준사격과 이동사격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야성 스킬의 활력 소비량을 10% 감소시켜줘요. 다음 스킬은 정밀한 사격이며 원거리 공격의 영점이 30m로 설정되어 적과의 거리가 영점에 가까워 질수록 피해량이 증가하는 스킬이에요. 아까부터 활 딜은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 패시브를 활용하기 위해서이며 최대 30%까지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야성의 발톱은 원거리 치명타가 적중할 때마다 스택이 최대 5회까지 쌓이게 되며 스택당 공격속도 40 증가와 야성의 기술 쿨타임이 0.4초씩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명사수는 야성의 스킬 피해량이 10% 증가하는 패시브예요. 번뜩이는 눈은 원거리 치명타율이 9% 증가하는 패시브 스킬로 추가로 설명할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활쟁이가 사명 특성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인 표식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추적자의 표식은 대상에게 표식을 남겨서 원거리에게 받는 피해를 7% 증가시키는 스킬이며 계승자에는 불꽃과 돌풍이 있어요. 활딜의 경우 효과는 감소하지만 사거리가 늘어나는 돌풍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표식을 이용하면 활딜의 기본 콤보인 비빛비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조준사격을 활성화한 상태로 적에게 표식을 달아두고 빛의 화살을 3번 사용한 후 충격화살을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표식이 달려있는 상대에게 빛의 화살을 사용하면 출혈효과가 생겨나고 이후 두 번의 빛의 화살과 충격화살의 연쇄효과인 출혈에 대한 추가 피해를 짧은 시간에 넣는게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야성에 대한 스킬과 사명의 표식을 이용한 기본 콤보까지 설명해드렸어요. 초보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막상 편집하고 나니깐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서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다양하게 스킬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활길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참고로 다른 직업군들은 잘 몰라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